어서 오십시오. 응. 네, 전번에 초장까지 배우셨죠? 네. 녹수, 일단 한번 해보시죠, 뭐 같이. 네. 어, 그때 무릎 장단 네, 치면서 무릎 했죠. 예. 네. 한 일단 오박 한번 쳐보시죠. 시작. 합장단 이거 사이박이라고도 해. 요 사이박. 오른손 차편, 왼손 궁편. 오른손 체편 이게 오박이죠. 다시 한번 이게 호흡을 담아서 하나, 둘, 둘 셋. 손 동작도 미리 이렇게 들고서 되도록이면 곡선미로. 네. 이 역시 춤 동작으로 네. 하면 아주 좋습니다. 네. 네. 네. <웃음> 시작 하나, 하나 둘, 둘, 셋, 넷, 넷. 다섯이죠. 박은 조금 신경 쓰셔야 돼요. 에. 하나, 아 사이박 아 오른손 아 왼손 에서 사이박 다시 왼손 음. 여기서 정 정신 차려야 되고 그리고 오른손으로 음. 해서 왼손으로 끝냈네 음. 다시 팔박이요 합장단 사이박 음. 채편 음. 궁편 사이박 궁편 음. 채편 음. 이제 실제 장구를 치는 마지막 일곱 번째채편은 딱딱쿵 요렇게도 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장단체계를 알아야 될게 순서죠. 5박 다음에 8박이고 8박 다음에 또 8박이에요. 그리고 이제 5박 그리고 8박 계속 연해서 하면 5, 8, 8, 5, 8박 이게 순서죠. 그렇게 해서 초장이 그렇게 형성되고 중장 또한 한번더 그렇게 반복되고 마지막 종장은 5, 8, 8, 5, 8에서 5, 8, 8그 8이 생략이 되어서 5, 8, 5, 8요것만 신경 쓰... 그러니까 5박은 5박대로 어... 외우시고 그 다음에 그 순서까지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게 5박 다음에 8박 다음에 또 5박 다음에 8박 다음에 이렇게 로테이션 되면 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그냥 손잡는 말 할게요 녹수 2층으로요 이거 여자 키입니다 시작 녹수 잠깐 녹수 처음부터 음이 좀 이상해서 녹수 띄우세요 녹수 이걸 짓누르면 녹수 음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게 항상 띄우셔야 돼뭐 남도창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시작 녹소 <농소> 그렇죠 청상 <청사> 이렇게 되죠. 청년 이때 이제 사회 예배하는 그때부터 떨기 시작해서 어어고 어어 어어 나서도 계속 떨어야 돼요. 어그 다음 여섯째 박 다시 쿵치기 직전까지 떨다가 그 직전에서 떨어지는 것까지 하셔야 돼 이해가 되실지 모르는데 다시 보면 청년. <웃음> 쭉 한번 유자하게 뻗으셔야 돼요. 녹수 <웃음> 한번 여러분끼리 엮어보세요. 특히 안되는 데는 반복하더라도. 녹수 <웃음> 가겠습니다. 두손 드시고 네. 시작 <웃음> 녹수 자. 그냥 위청으로 하시니까 그 소리가 다 잡아먹네요 우리 모델 선생님 때문에 응. 소리가 그 그냥, 그냥 다 잡아먹었어 응, 좋습니다 언널게 목숨 그 단계로 아니 그리고 한옥타 위로 하시니까 여기서도 녹쌀을 넣어 아니 그렇게 해야지 뭐 어. 해야죠 뭐. 아니 우리 남도체 갈때 우리 김명준 선생님도 그러잖아 <웃음> 목소리를 <해>. 주워버리듯이 해야지 쳐주세요 <웃음> <저> <웃음> 자또 조금 상세히 갈게요 해. 녹수 둘째 빵까지는 쭉 그냥 뻗는 거죠. 그 다음에 셋째 빵 오른손 치면서 야들야들하게 떠는 거예요. 떠올 때 녹수 정확하게 얘기하면 좀 이렇게 상향으로 떠셔야 돼. 녹수 이렇게 올려서 우 이렇게 안 하고 어 녹수. 이거 하향으로 떠는 거거든요. 예. 이렇게 는안되고요 녹, 수, 처어아 처처에다 h 그 Cho, Cho, c 요 o Cho, Cho, Cho, Cho, c h 지금 왼손이 아니라 오른손 하셔야 되고요, 오른손 치면서 쳐야 돼요. 그러니까 녹수~~ 쳐~~ 그럴 때 쳤으면 그 다음 이제 에 왼손이니까 왼손 예비 동작으로 들어올리면서 시 노래는 노래대로 하, 떠시는 오거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신경을 두근, 두 군데로 써야 되니까 처음에는 어려워요. 처음에는. 네. 노래만 하, 하기도 바쁜데. 그런데 이제 그거를 좀 극복하셔야 돼요. 그냥 난 노래부터 완성하고 이거 할래 라고 하면은 둘다안 돼요. 예, 처음부터 힘들더라도 아, 그래. 하셔야 돼요. 네. 녹수천 그런 다음에 이제 왼손 치면서 사. 사. 이 꺾는 음식인사가 들어가는 거죠. 안. 네. 사. 사. 사. 사. 사. 사. 사. 사. 그래서 두 박자 떨림이거든요. 이두 박자 떨림이 아주 여일하게 똑같은 커브를 그리면서 주기가 똑같이. 사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래가지고, 그 다음 팔박이 합장난이기 때문에 두 손을 다 공중에 어느 정도 들어 올렸을 때 그때까지 떨다가 멈춰주시면 돼. 그래서 거기서 잠깐 쉬었다가 이제 같이 합장단 치면서 이제 깊은 곳에 갈 거죠. 그래서 녹수 처... 사안 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사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작. 수 여성분들만 해보실까요? 녹수 시작. 녹수 천사. 음, 음. 그 밑에 음보다 그 위에서 좀 떠는 걸잘 못하시네. 녹수 천. 해보세요. 시작! 청~~, 청, 청 들어볼게요. 시작! 청~~ 청~~, 청 거기 좀 구부러지는게 확실히 좀드러나야 돼요. 이제 초심자들에게는 두박 떨림이 한박 떨림보다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한박은 뻗고 둘째박에 떨라 이렇게 처음엔 가르쳐요. 근데 그게 굳어져 가지고 요새 전문가들도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원래는 여기는 두박인데 그러니까 사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에한박아아한박한박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어. 그렇지만 저는 그냥 두박 떨림으로 갈게요. 네. 자, 다시 한번 시작. 네. 여성분들 시작. 아직 남성분들 아니에요. 시작. 목숨 천 4, 산 4, 4, 4, 줘야 돼. 4, 4, 4, 줘야 돼. 4, 사... 작고. 그러니까 어, 빨리 떠는 게 안되면 조금 천천히 떠시라고 그랬어요. 천천히 빨리 떨다가 사 이렇게 <웃음> 발발이성으로 갈 바에는 그렇게 이제 그게 떠는 게 무너진 현상인데 무너지기 직전까지 자기가 할수 있는 속도로 떨고 그거 이제 계속 연습하다가 잘되면 조금씩 당겨서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야 떠는 게 아주 균질하게 나중에 떨리지. 그렇지 않으면 부실하게 떨리거든요. 자, 이번에 남성분들은 남자청으로 해볼게요. 녹수 <농수> 이거거든요. 자, 일단은 남성, 우리 남성끼리 하실려면 하세요. 지, 저청으로 하시면 돼요. 시, 이럴 때 녹수, <농수> 녹수 <농수> 이렇게 가시면 돼요. 녹수 <농수> 시작. 녹수! <농수> <농수> 해보실까요? 시작! 녹수 음, 성산 목소리 크신 사람이 노래 잘하시네.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아주 잘하게 들립니다. 칠을 어, 높여놨어. 칠을 <웃음> <지치를> 높여놨어 <웃음> 이건 베이스가 아, 좋아서 네. 사아 이걸 이제 여자청이에요 사녹어 아니 녹 어떻게 됐죠? 녹수, 녹수, 녹수. 녹수. 아니 아까 나녹어 녹수. 녹수 이거죠 녹수 <웃음> 청산 녹수 이게 이제 여자청이에요 녹수 <웃음> 자 다시 이제 남녀가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목소리> 잠깐, 잠깐. <청이> <목소리> 녹수. 자, 가자. 청이 틀리죠? 녹수. 녹수. 그 청이에요. 시작. 녹수. <목소리> 청. 사 지금 폼을 보면 떨리는 게안 되시는 게 지금. <웃음> <웃음> 어. 근데 안 떨더라도 그렇게 목이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보면 <웃음> 어, 언제가 되십니다 <웃음> 어, 한 번만 더 깊은 거리 이거 다 진도는 나간 건데 이제 디테일하게 지금 점검하는 건데요 그렇다고 이제 처음부터 그렇다고 해도 안 되시지만 뭐 이렇게 조금씩 자꾸 잡고... 이렇게 정비해 주시니까 점검 어. 시간보다 훨씬 좀 이렇게 잡히는 거죠요 어, 그러니까 어. 그런 의미에서 어. 아 그러면 다행이고 그래서 지금 또 이렇게 디테일하게 잡아드리는 진도가.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녹수청장 가겠습니다. 시작. 녹수청 계속 깊은 거래. 갑자기 집에서 기프 할때황에서 중이라는 음으로 이제 고 악보에 올라가잖아요. 그럴 때 핀트가 둘째 박은 사이박이기 때문에 사이박을 예비해야 돼서 이거 미리 올려주거든요. 그 올려주는 핀트에 깊은 할때 으를 거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즉 이렇게 기프 할때 그때 요걸 같이 올려주세요. 손가락 박을 기프. 그다음에 고하기 직전에 펄썩 살짝 떨어지잖아요. 기프 은코, 은코 여기 네 점박 고할 때까지만 한번 이어보겠습니다. 시작 기 은코 음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시작. 깊은 잠깐, 기가 지금 안 떨리거든요. 깊음 짧지만 깊음 깊음 깊음 시작. 깊어. 근데 그것도 처음에 어려울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돼요. 초심자는 은고 이렇게 좀 완만해지죠. 그렇게라도 일단은 내려오셔야 돼. 은고 이렇게. 근데 그게 짧을수록 좋다 이거죠. 은고 은고 요금 수철 이렇게 아무렇다 팍 하듯이 그런 튕 김성 있게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지방 째로 가면. 그렇게 풀썩 떨어지지 않고 그냥 쉽게 안 떨어져요 이렇게 되죠 깊은 고 이런 식으로 그냥 고게안 떨어지는데 자꾸 요런 식임새가 나타나는 거는 아무래도 미녀도 남도미녀와 경기미녀를 구분하면 아주 특징을 보면 남도민의 그 우직스러움보다 경기민요는 야들야들하니 그 잔재주를 많이 부, 부, 하거든요. 잔재주가 그래. 많아. 그래서 요거 시조도 태생이 경기소리라. 서울 경기소리니까 좀 그런. 이제 이제 이 시조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방제에 비해서 잔목이 조금은 있는 거예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 깊은 깊은 고 이런 거죠. 네. 다시 한번 고까지 해보겠습니다. 시작. 깊은 고 그렇게 돼요. 자 고하자마자 고하자마자 그다음 박도 예비 동작이잖아요. 여기 치자마자 예비 동작으로 또 이쪽을 들어올려야 돼. 이 오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치자마자 예비 동작으로 들어올릴 때부터 떠오는 거예요. 떨기 시작해서 짚어서까지 계속 떨고. 그 다음 또 왼손 어, 쳐야 되니까 왼손을 공중에 들었을 때까지 떨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이렇게 되죠 코올 음. 이렇게 끝까지 가는 거예요 올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어 여기에 이제 시김새를 하나 더 덧붙이기도 해요 이렇게 으흥콘 요런 아, 시김새 이제 잡스럽게 좀 집어넣기도 해요 근데 안 넣어도 시조는 어, 전문가들이 무대에서 정식으로 불러더라도 이렇게 시김새 안 넣고 그냥 평탄하게 가도 괜찮긴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단 안 넣을 거예요 그래서 콜 여기 이게 예, 이 떨림이 아주 균질하게 떨려야 되는데 이제 그게 처음엔 쉽지 않으세요? 근데 그거는 자꾸 여러분이 힘들지만 하루에 단 30초라도 떠는 애들기. 연습을 하여튼 자기가 떨수 있는 임계 상태의 템포에서 떠는 연습을 지주 진안하게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아면 아로 그리고 녹수했을 때고고 내지는 처엉 떨어지는 고음이나 두 가지 음중에 아무거나 그리고 아무 음이나 잡아서 하셔도 돼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자기 호흡이 있는 데까지 요런 연습 요게 좀 빠르다보면 더 느리게 이렇게 해 놓고 이제, 이제 이 정도 템포 자신 있어 그럼 처음부터 아아아아아아 아, 아, 아, 아, 아, 이런 식으로 조금씩 템포를 어, 조여나가면서 연습을 하셔야 돼 그래야 균질 있는 하여튼 떨림이 생깁니다 뭐 나는 그냥 계속 아마추어로 남을래 그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이양 하시는, 하시는 거 그래도 이양 배우는 건데 제대로 하시려면 왜냐면 국악에서 그 떨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어떤 식임새보다. 그래서 뭐 떠는 상태만 보고서 아우 그 사람이 5년 된 공룡인지 10년 된 공룡인지 이제 값 배운 공룡인지를 알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얘기는 그만큼 떠는 세계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건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깊은 코 일단 가겠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팔 바까지 한 호흡에 가야 되는데 처음에는 여기까지 하고 도둑 좀쉬었다가 애를 세바에 걸쳐서 이제 떠오른 것도 없이 그냥 쭉 뻗기만 하면 되거든요. 안정성 있게 해보겠습니다. 깊은 자두손 드시고 시작! 깊은 지만 이거 에라는 중모음은 시조창에서는 100% 모음을 이렇게 분리하진 않더라도 대개 분리를 좀 해주는 편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분리가 된 거예요. 어로 발음했죠. 어이. 음. 어 음. 그래서 마지막 박에서만 이로 바뀌는 건데 그거를 어 발음 정확하게 한다고 어이 음. 이래도 좀 이상하고요. 그래서 어에서 이로 넘어가는 걸 눈치채지 못하게 하려니까 으라는 매개 몸을 넣은 거예요 여섯, 일곱째 후반에 으를 슬쩍 넣어서 마지막 8박에 2로 바꾸게 즉, 보세요 어...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그 핀트가 으라는 매개 몸이 어... 칠박할 때까지는 그냥 어운데 치고 나서 슬쩍 이제 으로 바꿔서 으... 의... 이런 식으로 핀트를 맞추시면 좋겠어요 어 이런 식으로, 어 이렇게 그냥 발음 부정각하게 슬쩍 그래서 거기까지 이어보겠습니다. 고, 도둑 숨 쉬고 이제 제여서쉬 쉬니까 고, 하고 하고 오, 을 붙였지만 이게 그냥 이어지면 고 로. 러로 이제 뒤에 발음하는 해야 깊은 고래 발음이 나니까 니을 받침을 거기다가 붙여가지고 러로 발음해줘야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거기서 도둑숨을 쉬게 되면 이제 니을 붙인 거예요. 거기 안 붙여도 고러 이렇게도 해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 어느 것도 상관없어요. 예, <웃음> 알아서 하시고 뭐안 쉬시면 더 좋고 안쉴 때는 그냥 고러 이렇게 발음하면 되니까. 자, 깊으, 시죠 깊은 골, 러이. 아, 좋습니다. 예. 네. 갸울뚱 하시는 이유는? 뭔가 질문이 있거나 이해 못할 때뭐 있는 있으셨다면 아니, 가차 없이 말씀하시죠. 사입박을 드시는 건 이해가 됐는데요 네. 차입을 들면서 음. 제가 방이 꼬여, 요 아... 네. 그게 조금 더 길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사잇빵이 언제 들어가는 거죠? 아, 오. 어? 이게 차입박 들은 안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두박. 아, 이거 이렇게. 이거 아, 네. 어.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이 돼서 다섯째 박. 하고, 이제 예비 동작하고, 이제 이게 여섯째 박 찍어주는 거잖아요. 때, 응, 찍을 때 뭐. 때가 제발... 응, 이걸까, 이거 하나, 그래서 세야지 뭐. <웃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된 거죠. 고,로,이. <웃음> 그거예요 그리고, 이런 느린 음악은 서양음악의 메트로놈처럼딱 정확하게 가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대해서 예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저 따라 가면 될것 같아요 <웃음> 해보세요 시작 깊은 곳 <웃음> 처음부터 여기까지 가보겠습니다. 아... 녹수, 시작. 제일 목적이 기 때문에 어? <웃음> 선생님 못 해버리면 그냥 다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웃음> 어, 근데 하여튼 저기가 안 떨리는 부분 특히 안 떨리는 부분이 녹수청산 이게 안 떨리게 들리네요 산 그냥, 대, 그냥 이렇게 쭉 뻗는 것처럼 들리고요 그 다음에 기프 기 기이, 이게 안떨려 그냥 기프 이렇게만 하시는 것 같이 들려 전체적으로는 기프 은 음, 고로~ 음, 그냥 가볼게요 청녀안 보잖아요. 자청녀한번만그 뒤에 보호는 쉬었다 가야 되니까 청녀완까지 7박까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청녀 이렇게 되는 건데 거기가 어, 전문가들도 거기가 짧아질 우려가 있어요. 떠는 길이가 짧아질 우려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노래하다 보면 이사이박은 정식으로 치는 박이 아니고 완전히 들었다가 이렇게 하는 박이 아니어서 요거만 깔딱거리다 하는 거라 유독 요 앞에서부터 요거 드는 그 사이 간격 그걸 이제 우리가 한 배라고 그러는데 한배 간격이 그 어느 한 배보다 짧아질 우려가 있어서 그런데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래요 어 청녀 이것도 한 박이기 때문에 그한 배가 탁탁 다 길게 맞아야 되는데 대개 이렇게, 이렇게 치고 그냥 팍 그냥 이렇게 치고 이래 버리면 짧아지는 거지. 하나 치고 둘에 치고 이런 식으로가 이제 정식 박인데 음, 하다 보면 전문가들도 요사이박이 짧아지긴 해요. 어, 그런데 하여튼 원칙적으로는 하여튼 정박으로 가야 되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하여튼 거기 그렇고 이제 떨기 시작하면서 두박 떨림 거기가 또 이제 사이박찍 찍으면서 계속 떠는 거니까. 거기가 이제 자체 짧아질 우려가 있긴 해요. 그걸 좀 <웃음> 의식적으로라도 그 떨림이 두박 떨림이기 때문에 어, 의식적으로 좀 길게 하셔야 돼요. 청년 <웃음> 어 여기까지 쭉 뻗다 돼. 떨어야 돼. 그래가지고. 어, 어, 어, 어 떨어진 거 떨어져 놓고 나서 그 다음 저 왼손 여섯째박 다시 치면서 떨어진 그 음으로 어청년어와그 떨어진 음을 받아서 이제 완으로 가는 거거든요. 해보실까요. 시작 청년, 청년. 한, 호, 한 호흡인데 끊으시면 끊으셔도 지금처럼 저처럼 청년 원 이런 식으로 박자만 잘 맞추시고 해보겠습니다 시작 청년 막 들기만 해 쪼고 안 집어 주셨어요. 어, 정신이 없으죠. 청 청녀 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 여유 있어요. 어. 와. 와 이렇게 되는 거죠. 붙이면 청녀 게 이제 처음에는 거기까지 한 호흡에 가기가 쉽지 않으시기 때문에 끈을 도둑 숨는실려면 아까 거기서 해놓고 떨어지자마자 숨 쉬고 그 떨어진 음에서 완자를 붙이고 여섯째 박 쿵자 치면서 와아아아 두박 떨림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 7박에서 정식적으로 옆에 체크표시가 있으니 정식적으로 쉬는 곳이고요 다시 상기해보면 이 정간부에서 쉬는 곳의 표기는 옆으로 이렇게 체크 표시하거나 세모표 한것 그런 데가 쉬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쉼표자리에요 청녀 그리고 여기는 청여로 되어 있는데 청녀로 발음해 주시고 청녀 네. 푸른 망아지 어, 명아주 푸른 명아주 나무라고 로 만든 지팡이를 말하는 것 같네요 지팡이 짓고 천천히 걸어서 들어가니 산속으로 깊은 사... 골짜기로 네. 그런 뜻인데 청력 다시 두손 드시고 시작 청력 와네또 향상되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우리 제창으로 들을 때는. 처음부터 거기까지 해볼까요? 오. 녹수 시작 오. 녹수, 녹수. 청년 와와와와 네. 이제 왼손만 들고 있어야 돼요 두손 들으면 안 되고 자보 이제 그이 평시조에서 뭐 다른 시조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장 낮은 음보 반은 뻗고 반은 떠는 거. 마지막 박 치면서 보-들-어 이렇게 연결될 건데 보-들-어 여기 역시 들어, 들어 할때두 자가 들어가면서 그 다음이 사이박이기 때문에 아까 깊은처럼 깊은처럼 둘째 자에 이거 들어 올리면 돼요 그러니까 들어 이렇게 들어 어. 여기 이제 글자가 배 속이 안 되는데 떠는 거죠 좀더 진하게 약간 더올렸던다는 기분으로 가야 되는데 즉 들어 어. 어. 같은 떨림이라도, 그 녹수 처할 때는, 청. 역시, 향상되게 떨긴 하지만, 차이가 있어요. 청. 이거와 여기는, 들어. 좀더 여기서는, 더 들어올리는 게, 조금 더 선명하게, 조금 더 노골적으로, 향상되게 좀더 날카롭게, 좀 격하게 떨어요. 들어 가 이런 식으로 들어 고그 앞에서부터 보 들어 가 그런 식으로 다시 한번요. 시작 왼손만 대지고 시작 보트러 어, 어, 그러니까 어, 청이 안좀 의미 안 잡히죠 보트러 어, 어, 어, 어. 네. 그러니까 기프 이거랑 지금 같은 의미인데 단지 그 낮은 음이 앞에서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순간음을 못 잡는 건데 깊은 곡, 기은 곡을 잘 생각하셨다가 보드러요음을 좀잘 잡을 수 있도록 자 다시 팔박에서 왼손 드시고 보요청이에요 시작 보. 만이 뻗지 않아야 되는 게가 충분히 여기서 숨쉬다가 합장단 치기 전에 하 요걸 한번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 그래서 여기는 오른손 치면은 거의 그냥 수, 노래를 끊 치셔도 돼 가. 총리 대신, 왜냐면그 다음에 막 여섯 박을 뻗어야 되니까 더듬은 다나 호흡 컨트롤 잘 하실 필요가 있어요. 가아니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그리고 이제 일곱째 박, 여덟째 박 이제 쉬어서 가는거죠. 하는데. 이거는 다른 복잡한 다른 종류의 시조창도 여기는 이렇게 초장은 이렇게 한 5, 6박을쭉봤습니다자 다시 또 처음부터 녹수 시작! 녹수 죽었어 왜요 호흡이 딸리십니까 일단 호흡이 딸리시는 것같아네 <웃음> 호흡이 딸리신 거아니야 하긴 앞에서도 뭐그 정도 호흡이 딸리신 건 아닌데 그러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혹시 호흡이 딸리셨다는 건 앞에서 충분한 호흡을 못 하셨다는 건데 <웃음> 고로오오오리오오오오오오오오오 충분히 또 호흡을 컨트롤 잘 하신 다음에 이제 청녀 다시 청녀 해볼게요 고기가 제일 안 되네요 시작 청녀 네, 여기까지 가셔야지 지금은 잘 됐는데 다시 시작 청녀 이렇게 까지 이렇게 지지는 못할지언정 둑그 앞에서 도둑게 가진, 이렇이 하여튼 좀좀좀어주어주셔요돼 그리고 음정이 떨어지지 말고 이제호흡이 딸리시니까 또음정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게쭉 뻗지 못하고 다시 한번청진 시작 청가 그래서그 동편죄, 놀부, 제비, 제비 점거? 아 저기 무슨 점거죠? 노정기. 제비 노정기. 그 대목에서 이 소중한 그 동편죄를 잘살려서 해야 된다고 오늘 열변을 토하셨는데 <웃음> <웃음> 저기 그래가지고 그 동편죄를 하다 보면 저거 후로꼬죄 아냐? 저거, 음, 저거 도대체 누구죄야?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특히 여기 보요대뭐 <목소리> 요렇게 하는 사람 극도 드물거든요. 대게 전에, 전에 또 요걸 대게딴 사람들은 경쟁하는 사람조차도 이렇게는 안 하고 보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고오오오오오오오오오기오오 <목소리> <목소리> 어, 어, 어, 어, 어, 어. 그러니까 숨쉴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숨 쉬고 음. 경찰 사람들, 사람들도 되게 이렇게 해요. 그러다, 뭐, 그러다 보니 저처럼 어, 어, 어, 어, 어. 그거보다는 덜 화려하고 굉장히 수수하지, 느낌이 수수해요. 어. 그거보다 훨씬 드라마틱한 요소가 없잖아요. 어, 하여튼 그래서 요것도 자칫하면은, 좀 후럭꽃제라고 놀림을 받을 수 있기도 하는 그치. 곳이에요.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그 얘기까지 한 건데. 하여튼. 귀하... <웃음> 뭐 저는 귀하다는 <웃음> 소리까지는 안하요 <하겠지. 웃음> 귀하죠 귀하죠. <웃음> 귀하죠. 귀하죠. <웃음> 너무나 염색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런... <웃음> 순수하잖아요 색이. 음. 어, 글쎄요 뭐 하여튼 그렇게들 잘안 하니까. 음... 이렇게 강조를 안 하면 잊혀져서 이제 다 그렇게 하겠죠. 그렇죠. 네, 하여튼. 네. 자 청녀 해보겠습니다 시작 청녀 여기까지 복습이니까 그래도 진도는 좀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박 살짝 나가 볼게요. 중장입니다. 어, 천봉의 배군이요. 그뭐 직역하면 천개의 봉우리에 흰 구름이요. 어, 산이 높으면 저뭐 구름이 이렇게 걸, 산에 걸릴 수 있으니까 그 얘기인데 우리가 되게 많은 제수는 그 다음에 이제 만학의 연무로다가 나오는데 만학, 학도 골짜기 학자죠 역시 이제 만개의 골짜기라는 소리인데 하여튼 천개의 봉우리, 만개골장이라는 거는 수, 수많은 봉우리와 수많은 골짜기가 있다는 거잖아요 천이나 만잖아제 그래서 하여튼 수많은 봉우리에 흰 구름이 걸려있고 또 수많은 골짜기에 연무가 피었도다 이제 그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천봉에, 이 세자가 이제 중장 처음 다섯 박의 배자가 되는데, 천보, 역시 평으로, 녹수처럼 똑같이 가는데, 여기서 살짝 달라지는 게 한음이 높아져요. 천보, 이렇게 살짝 음이 올라가죠. 이 올라가는 시점을 조금 기다렸다가, 여기서는. 천보, 이렇게 빨리 올라가지 마시고, 거기 정관부도 되게 천보가 천보에서 임이라는 음이 올라가는 게그한박 중에서 제일 뒤에 붙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뻗다가 뒤에서 붙여줘. 즉 천보. 그러니까 얘도 좀 기다렸다가 천보. 따라서 이번엔 빨리 붙여야겠죠. 박자가 맞으려면 천보. 자리인데 여기서는 a 인데도 어이 어이로 모음 분리를 안 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시조창은 분리를 안 해도 맞다. 근데 이제 이런 시조시를 노랫말로 하는 장르 중에 가곡창이 있어요. 그 가곡창으로 가면은 거의 거기서는 모음 이렇게 분리를 되게 해요 근데 이제 시조창만 해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안 했잖아요. 이것도 하려면 어, 이, 이, 이, 이, 이, 이, 이렇게 이 부를 수 있어요. 가곡창 같은 데서 이런 대목이면 이제 그렇게 분리를 하, 하곤 하는데 여기서는 안 했어요. 예. 네. 안 하는 걸로. 하여튼 천봉 여기는 하늘 올라갔기 때문에 떨면서 다시 중이라는 음으로 내려오는 대목이에요. 여기가 유일하게 떨면서 퇴상하는 퇴상하면서 요상하는어 천보 오죠 오 어, 떨면서 내려오죠 느끼십니까? 이게 제자리에서 떨면 지금까지 우리가 떠는 식으로 가면 어 이렇게 지금 떨 자리인데 어 이렇게 떨 자리인데 여기는 떨면서 내려오기 때문에 오 이렇게 미세하게 내려오는 거예요. 천보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천보예. 해서 애가 다시 중으로 내려온 거거든요. 임에서 중으로 임이 중보다 한음 높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이 도면 이문 래에 속한다고 생각하시면 니 그러니까, 도래, 도, 이렇게 떨면서 도로 다시 내려오는 과정이에요. 일단, 네. 이해는 되시죠? 네, 그래서, 천봉까지 해보세요. 시작. 천봉. 넷째 팍 붙이자마자 두 박자 격하게 떠는 것 이게 그냥 이렇게 거의 그냥 평탄하게 떠는 것이 아니라 여기 여기 떠는 것도 조금은 다르잖아요 어, 그림상으로도 조금 격하게 떨잖아요 그래서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이렇게 떠시라는 거죠. 아, 에지. 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오박에서 쉬시는 거예요. 붙이면, 천봉에. 이렇게. 여기도 초심자들에게는 한박 떠는 걸로 가르치고도 해요. 가르치곤도 해요. 즉, 에에 이러죠. 확실히 한박 떠는 것과 두박 떠는 것에 있어서의 그 직접 노래해 보시면 두박 떠는 게 훨씬 잘안 떨려요. 그걸 균질하게 떨려면. 그래서 하여튼 해 보겠습니다. 시작. 찬보 그 다음 팔박이니까 두손 들으셔야 돼 네. 그리고 그 경기 소리처럼 방울목을 하나 넣기도 해요 그 올라갈 때 <웃음> 천보 이런 식으로 천보 이렇게도 해요 그냥 이제 우린 깨끗하게 천보 이렇게 했지만 음. 조금 거기 방울목 넣기도 한다 여기 악보에는 그렇게 그려져 있어요 천보, 천보, 천보. 방울목이 이거거든요. 예, 이게 방울목을 분석해보면, 오, 오, 오 순간 속청했다가 빨리 진성으로 내려오는 거. 오, 오, 오, 오 천천히 이거예요. 빨리 하면, 오, 오, 오. 경기소리에서 이런 방울목 많이 나오죠. 이게 그거고 이게, <웃음> 이게 가장 인제 그 원시적인 가장 간단한. 진성 <웃음> 가성 와다음에서 아주 큰소 순식간에 크게 어아 경기소리 그래서 어렵다니까. 엄청 어려운 곳이요. 제대로 부를려면. 이게 얼마나을 여기 뭐야 경기소리 엉터리로 들어서 말도 안들는경기문이라고 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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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남녀 구분해볼게요 이게 여성창이니까 일단 여성분들만 천보 요것만한번 하고 끝을 낼게요 오늘 조금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예. 더 하는 거예요 일부러 <웃음> 천보 시작 천보 아 너무 늦다 빨리 오, 이제 지금쯤은 올라왔어야 돼 천보, 천보. 이렇게 올라와야지 시작 천보 두박 떨리면 어려 에. 이 끝까지 떨려야 되는데. 에. 뒤에가 안 떨리게 되거든. 네. 어, 이것도 제대로 안 떨리는 거야. 네. 끝까지 네. 떨어야 돼. 네. 쉬는 그 순간까지. 에.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네. 이게 이제 정식 잘 떨립니다. 네. 네. 이제 남자 해 보겠습니다. 좋은 목으로 찬보~~ 이거예요. 일단 한번 갑자기 여성 청구만 하다 보면 저부터도 어색해. 찬보~~ 응. 천, 천, 일단 한번 같이 하고 그다음에 두 분만, 두, 세 번, 세 분만 해보세요. 시작! 찬보~~ 거기서 또왜더 올려? 아우 이건 남자 청이니까 이제 제대로 그냥 이거 맞으려면 그러니까 본인이 아까 하던 그청보다는좀 낮춰지는 거지 어우 지금 뭐청 자랑하시네 그러니까 <웃음>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이제 높은 음으로 하는 지름시조를 그냥 여기 보면은 들이대면은 제는 그때는 그렇게는 못했어 다바나올려버렸다 <웃음> 천보 시작 천 찬보, 이거보 씨, 보 씨, 분만 시작 보보 씨, 잔보 생각보다 잘하셨어. 여자보다 헐 낫네. 어 그런 거 같아. 요번에는 <웃음> 아, 리딩 보이스가 이쪽에서 나왔어. 어. 여기서 떠 놓은 거 잘하셨는데. 좀. 너무 너무 잘한다. 야, 야, 야. 나 진짜 너무 잘해. <웃음> 아, 음악성 <웃음> 대단하다. 녹상으로 올라가네. 천, 어, 천, 저기 녹수 이제 처음부터 한번 하고 여기 천봉에까지 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예, 예. 녹수 시작. 녹소차 넥수... <웃음> 천... 박자쳐주세요 일곱 은 여덟, 중장, 천질문예요질문은질문 네. 아. 네. 질문. 질문은요. 질문은요. 질문은요. 질문은요. 질문은요. 질문은요. 질문은요. 가장 단순해. 얼마 어 아, 지게 아직은 정신이 없, 없다고 한 네. 말씀하시는 게 다른 네. 응. 말이실 거예요. 진도가 더빨라지말몇자안 되는 아, 그 말로 네. 이렇게 음. 음악적일 수가 있잖아. 예. 얼마나 오, 좋아. 멋지긴 한데 예. 겁나 멋있잖아. 예. 박자 맞추랴 처음에는 그렇지만 그거를 그거 한한달 정도 예. 예. 꼭 잘하실 거야. 한 달이면 네 번인데 네 번에도 하튼 계속 이렇게 그러요그러요 시행착오를 계속 같은 몇 달은 거치셔야 될거에요. 할거야 잘할거야. 질문하나 해볼래요. 아니요. 위에 똑같은 그 이게 뭐예요 이거 뭐민민요와 황인 이게 똑같이 줄줄이 한 글자에 나와있는데 이거 같은 음을 동시에 내야 된다는거예요아그러니까그왜 그, 그 되냐면 천보. 이게 다 중에 걸린건데 두 글자가 붙었기 때문에 천보 해가지고 중중을 써놓은 음, 것 뿐이죠. 아니, 같은 근데 그 옆에 같은데 들어 갈때들자도 다른 임자고 황자고 이렇게 있잖아요. 아. 이렇게 아니 아니 거기에 드 이제 그거대로 하면 트어이이 그래가지고 조금만 그냥 트어 황중 안하고 그 앞에 드고 그거를 더 표현해서 조금 하라는 건데 어, 그거는 일반적이지 않고 그냥 지금 여러분 가르쳐 드린 대로 트어 하는 건데요 드의 한자중에또한자 했으니까 그렇게 들어간 거죠 요요건 황이고 러는 중으로 갔습니다 러가 중요. 네, 러가 중요. 두 자가 똑같은 글 안이. 아, 글자가 아 두, 여기 이 이제 드에두개두개 네. 네. 한자가 들어갔다 네. 이 말씀이야 지금. 네. 네. 네. 한 글자에 은이 글자. 그건 아까 그렇게 어, 말씀하셨잖아. 드 네. 네. 그, 네. 이렇게 해가고 드, 드, 그거 표현한 거예요. 그거 표현이요. 근데 그거는 일반적이지않아요 그냥 요 앞에 이미 빠지는 게 일반적이. 이게 그러니까 막 깨끗하게 지금 막 배우고 있잖아 구지르르하게 지금 안 배운단 말이지 할수 깔끔하게 하고 있어 지금 이게 구질구질한 거막 막 장식 이런 거 많은 거 지금 안해예쁘게 지금 곱게 한단 말이야 그리고 나중에 선생님 또 봐주신다고 안해 감사합니다 홍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늦잇하게 진 그래. 그렇게 하시는 얼마나 진동이 좋아. 좋아. 아, 시간 아, 가는지 모르게 나는 간것 같아요. 아 진짜 그러세요? 아 네, 시간 가는지 모르게 갔어요. 신선신선 이게 참그 그래 멋있는 강이에요 네, 정말 귀한 방의를예예서 네, 그러니까요. 뭐죠? 우리 t m 만원 e 가저 e 너무 좋지. e e Let me see. l 아 역시 수 s 있는 사람 t me see. Let me see. Let 고이 see. l e 좋 me s 저, 저, Let 그, 저 e 아, e 저 Let me see. Let me see. Let me see. Let me